안녕하세요. 제이치 캠핑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대명항 대하, 새우가 제철인 것 같습니다. 전부 새우입니다. 시장 풍경입니다 이거 하나 에만5 0원 정도. 이거 얼마나? 이거 나 이거 는다 만원씩? 예. 마 이거 이거 는 뭐야? 이죽 얼마나? 이라고 이거 고 예. 나 이거 는하나 이거 얼나이하나 이거 랜만나 본다. 나 이거 얼 이거 얼 이거 얼나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이거 이 맞아요, 민어. 민어. 가세요. 아, 이거 맛있게 생겼다. 빈어, 응? 병어 병어. 저는 엄마 다 살아있는 게 거예요. 응, 그러겠지. 예. 이거 새로 모아도 되겠네요? 네, 이거 회감이에요 생물이라. 그, 이거 땡이 뱉긴 거채야돼 네네. 민어 뱉기. 구워놓는 거는 그냥 막 그대로 꾸면 되고. 아, 구울 때는 민어도 뱉기시는 게 좋아요. 황산도입니다. 아, 황산도는 아, 아, 세 번째. 아. 여기 좌측이 화장실입니다 여기 화장실이 아주 공용화장실인데 크고 깨끗해 여기는 좌측으로 가면 한국 아까 한국 우측으로 가면 강산도 캠핑 할수 있는 곳 여기 화장 여기 해도 돼? 아 여기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여기 잡아가는 장이잖아 you 어. 뭐게 계항상. 응. 쪽에 아파트 높은 데가 청라 음. 그다음에 영 연병대게 보이잖아. 바라기들이 음.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밤에 물이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 가보다 물이 여기까지 있는 거 보니까 함수가 이렇게 자라면 물이 안 찬다는 얘기야. 그렇겠지. 대명포구에서 이렇게 해한 해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아이고. 물러요. 아 눌러야 여기 바람이 나갔어 막걸리 한번 해봐 여기 오면 그 막걸리 먼저 먹어봐야죠 아 이거 맛있을 것 같네 민족 막걸리 민족 생막걸리 강파이 명주야 강화명 좋은 이름 다 들어있네 먹어 줘야 지아 오늘은 황산도에서 이거 공기 좋은데 공기 마음껏 마셔 이건멘댕이 무슨 댕이냐 아, 전어를 <웃음> 가지고 멘댕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나가면 네가 돌아는 전어. 전화. 전어입니다. 전어. 아, 가르전요좀 음. 산바람이 나야 좀더 맛있대. 자연성. 새우 소금구이입니다. 대하 소금구이. 대하 소금구이입니다. <웃음> 딱딱 소리도 나고 물은 음. 음. 여기 비치하니 노릇노릇 살거예요 봐봐 이제 기름이 잘잘 잘 나오지? 가을전어 신나간 면이 이가 돌아온다는 가을전어 가을 아, 자글자글 구워지네 이제 아주 기가 막히다 뺐다는거아니었냐아니 야, 뱃냐냐뱃는은 뭐냐? 뱃는장냐까지은 뭐냐? 가당안 뭐냐? 먹는 은 뭐냐? 뱃당은 뭐냐? 뱃당 멀리서 해가 떠오르려고 하고 있고 저기 고기잡이 배는 또 출항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의 모습입니다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론 동호인들도 있고 여기 분들은 드운 동호인들이네요. 아. 네. 처음으로 노란 커피 한번 보였대. 바다 코코넛에 노란 커피. 바다 코코넛 노란 커피지. 지금 함소박 알아. 바다 코코넛 이거 다 먹어야 된다. 땀면다 먹어야 된다. 눅눅해지지. 네. 누가 하나? <웃음> 오늘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들어왔네 다 들어왔네 꽉 찼잖아 어제 없었던 사람들이 꽉 찼어